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아이 모운영 중인 루니시스입니다 우리나라 아이폰 사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통화 녹음 지원일 텐데요 아이폰을 사용하고 싶어도 이 통화 녹음이 지원되지 않아서 부득불 안드로이드를 사용한다 얘기하는 분들을 흔히 볼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는 꽤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아이폰은 순정 상태에서 이 통화 녹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고요 탈옥을 하거나 블루투스 등 외부 기기를 통해 통화 녹음을 하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이런 아이폰 통화 녹음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줄 걸로 보이는 주식회사 뮌넷에서 출시한 아이폰 통화 녹음기 마그모포 맥세이프를 체험단으로 적용받아 사용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소령한 통화 녹음기 마그모 작은 박스에 설명서와 통화 녹음기 본체 라이트닝 케이블이 구성품의 전부입니다. 설명서에는 사용법이 빼곡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이런 설명서가 필요 할 정도로 사용법은 무척 간단했습니다. 다른 맥세이프 악세사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통화녹기를 아이폰 뒤에 부착을 해서 통화녹음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화녹음기 자체도 무척 심플합니다. 상단에 통화녹음을 온오프하는 토글 스위치가 하나, 하단에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라이트닝 포트 하나와 상태를 알리는 LED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인데 무게 역시도 44g 정도로 무척 가벼운데요 아이폰에 부착을 해서 통화 녹음을 사용하더라도 무게 때문에 불편할 일은 없을 듯 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통화 녹음기를 아이폰 후면에 부착하고요 통화가 시작되고 통화 녹음이 필요하다면 통화 녹음기 상단에 토글 스위치를 올리는 것만으로 통화 녹음이 시작됩니다 아이폰 콜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의 진동을 녹음하는 건데요 점시간으로 분실, 습득, 통화 품질, 로밍 상담만 가능합니다 예, 방금 들으신 음성이 이 통화 녹음기 마그모로 녹음된 음성입니다 예, 상당히 깔끔하죠? 예, 처음 녹음을 해보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통화 녹음을 한 것과도 차이가 없어서 무척 놀랬는데요 ARS와 일반 음성은 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템모바일 라인원형 유일 유지스입니다 주식회사 윤에서 출시한 아이폰 통화녹음기 마감 목 조용한 실내의 통화녹음 테스트 결과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성은 다른 전화로 아이폰에 전화를 걸어서 녹음을 해본 건데요 아무래도 방금 ALS보다는 음질이 조금 떨어지고 기계음 같은 것도 조금 들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화녹음의 본질을 흘릴 정도는 아니라는데 충분히 만족하고요 조용한 실내에서는 이 정도의 통화음질 당연히 시끌벅적한 시내에서도 녹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브 운영 중인 루시입니다 휴식에서 미에서 출시한 아이폰 통화 녹음기 마그모 시끄러운 시도 해서 통화 녹음 테스트를 진행해봅니다. 주변 소음이 안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충분히 식발 가능한 정도의 음성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세이프가 없는 기기들. 마침 지인이 테네스 맥스를 가지고 있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이 운영 계획을 드습니다 시즌에선 서 위에서 출시한 아이폰 터널 녹음 기 마그모 1끄러운실내에서 맥세이프 기능이 없는 아이폰 1레스 맥스로 동화녹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진동을 녹음하는 방식이라 그런지 정확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음성이 조금 뭉개진다는 건 역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맥세이프를 탑재하지 않는 아이폰도 맥세이프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출시되고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을 테고요. 진동을 이용한 녹음이라서 안드로이드는 물론이고 전화통화가 아니라 메신저를 이용한 음성통화 등 콜스피커가 이용되는 모든 소리는 녹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임 이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주식에서 마, 미래에서 출시한 아이폰 통화 녹음기 마그모 지금 아이폰과 전혀 관계 없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녹음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시끄러우시려고요 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임 이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최식에서 뉴욕에서 출시한 아이폰 통화녹음기 마그모 자, 그런데 지금 통화녹음이 아니고요 위챗이라는 인터넷 메신저 통화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되고요 이 아이폰 통화녹음기 마그모 처음 단 신청을 할때 해당 게시글 댓글로는 악평이 너무 많아서 괜히 신청을 한건 아닌가 후회까지 들었었는데요 너무 기대가 없어서 그랬던 건지 신뢰가 되었든 실외가 되었든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이었습니다 최근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로 통화녹음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통화녹음이 필요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순간이라면 이 통화녹음기 마그모가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네이티브 녹음이 아니라 별도의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건 여전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이폰에서는 이 정도가 최선일 듯 하고요 블루투스 기기 등 여러 기기들을 살펴봤었지만 불편한 와중에서도 사용성을 최단 살린 기기인 듯합니다 그리고 작은 크기이지만 최대 6시간 연속 녹음이 가능하고 내장된 3 2기가 메모리는 최대 500시간의 녹음 파일 저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럼 아이폰 통화 녹음기 마그모 간단한 테스트 결과 소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